안녕하세요 쭈하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제가 그동안 마이크 문제가 있었어요 고장은 아니고 마이크 에코 현상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쭈하 정글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1.10 패치에서 정글의 변화가 있었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피들은 바뀐 게 없다 정글링 속도, 동선, 운영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다른 챔피언은 간접 상향이 되었거든요 정글 리젠 속도가 15초가 늘었는데 15초면 갱한번더 찌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초반 운영을 좌우하는 15초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이득을 보는 챔프가 어떤 챔프냐 바로 육식정글로 유명한 리엘킨, 리신 엘리스 킨드레드 궁을 배우지 않아도 초반이 센 챔프들 이리엘션 중에서 리신 리신이 지금 라인에도 나오잖아요 정글과 라인에 다서는 챔프는 성능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판테온 탑정글 미드 원딜 서포다갔죠 판테온급은 아니지만 리신이 지금 이런 느낌이고 오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10 패치 전에는 피들 대 리신 앨리스의 구도가 피들이 초반을 잘 풀어나가면 게임이 쉬웠는데 뭐 한탄은 피들 앞승이고요. 11.10 패치 후에는 초반 풀기가 더 어려워졌다. 라이너가 갱을 한번 흘려줘야 하는 느낌? 한마디로 라이너의 의존도가 커졌다. 이게 패치 후 마스터 다이에 합쳐서 총 20판 해보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패치 후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e of the love.